아. 어, 네, 그래요. 자, 우리 어 제가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좀 해결했는데 아, 요즘 금요일 날 사람들이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뭐 다시 1층으로 내려갈까? 예, 네, 그랬더니 무슨 소리 하는 거요 이층에서 <웃음> 계속 합시다. 그래 가지고 만들어서 샀다고 하면서 계속 1층으로 내려가야 되나? 2층에 계속 있으세요. 1층으로 내려가야 되나? 이청이 계속 있었어요. <웃음> 그 가지고 신랑이 아닌 신랑이를 하고 왔는데 굉장히 마음이 부끄러웠습니다. 네 사람 적다고더 내려가고 사람 많다고 올라가고 기준이 왜 그렇느냐 저 <웃음> 기도하는데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 급료 성령 집회는 계속 이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자신에게 인사합시다. 아, 자신에게 말합시다. 내가 금료 성령 집회 사소하는 자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이 금요집회에 사소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웃음> 네. 가인 군사님 소리가 좀 크죠. 원래는 오늘 안 오신다고 그랬는데, 저 아버님 일주기 추도식 제주도 다 내려간다 그래서 금요 성인 집에 빠지면 어떡하냐고. 빨리 올라오라고 그랬더니 진짜 올라왔어요 <웃음> 다른 분들이 다 수도식 하시고 대표로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가 흘린 말이라도 이렇게 순종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저런 분 때문에 다 힘이 나고 그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스가라 7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라 7장 자, 우리 한번 스가라 7장을 우리 쭉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볼까요? 1318페이지 스가리아 7장입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1절 남성분들이 2절 그렇게 해서 한번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신앙과 삶, 이게 항상 같이 가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 이제 과제고 우리의 또 목표죠 그런데 이 신앙과 삶이 불일치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지만은 그만큼 우리 삶은 그만큼 따라가지를 못한다. 쉽게 말하면 예배당 안에서 외치는 이 함성 이 믿음의 어떤 뜨거움 예배당 밖을 나서면 내을못 준다. 이렇게 좀 이야기하면 조금 심한지 모르지만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배당 밖에 나가면 내 믿음이 내을못 주는 거죠. 그 말은 이 신앙이 우리의 삶에 별로 적용이 안 된다 이런 고민들이 다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송 열심히 부르고 또 열심히 은혜 받고 그런데 나가서 교회당 밖에 나가면 벌써 운전대를 잡는 순간 주차장에서부터 시비가 붙을 수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에서는 안 그렇겠지만 <웃음> 진정한 신앙의 분과 각성이 일어나기 위해서 예, 신앙이 각자의 삶의 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어 있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신앙이 예배당 안에서만 같이 있어선 안 된다는 것이 신앙과 삶의 불일치 문제는 신앙 공동체가 존재하는 곳에는 언제나 있어 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예배가 아니었죠 자 오늘 본문은 이 금식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금식. 금식은 굉장히 극단적인 헌신 아닙니까 굉장히 극단적인 종교적인 행위가 금식인데 이 금식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금식이 진정한 삶의 회복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이 종교적 행위만 되어는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산나유교회 청년부에서 3주 동안 다니엘 금식을 했어요 아주 참 귀한 겁니다 뭐다 청년들마다 밀가루 음식 안 먹기,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근데 자기가 계속 어떤 주님을 바라보는데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데 일종의 그것보다 더 좋아했던 것 방해가 됐던 이런 것들다 내려놓는 다 우리 아들 선율이는, 선율이는 뭐 했지? 네, 폰, 네, 유튜브 이거 자주 늘 보고 다니는 3주 동안 그거 안 보기 네. 우리 윤진 간사는 밀가루 음식 안 먹기 <웃음> 그래가지고 저하고 충고 집 갔거든요 어. 난짜장면으로 갔는데 저는 볶음밥 시키더라고 짜증명으고밥시키더 <웃음> 밀가루 음식 안 먹기 그래가지고요 미니 탕수육 8천짜리가 있어요 탕수육이 나왔어 자 거기 밀가루 있을까요 없을까요? 손을 안 대더라고 야이 친구가 대단한 금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싶었어요 이분이 청년부에서 어, 다니엘 금식을 참 해서 참 보기에 참 좋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스가라스에 나타난 8개의 환상은 주로 예루살렘 성전과 도성이 어떻게 회복되느냐 거기에 중요한 초점이 있었죠 그럼 이 도시가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내면의 회복 삶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회복 이게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스가라 7장과 8장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먼저 1절과 3절에 보면 제가 이렇게 주제를 떼어놨어요 사람들이 문제 제기, 함 따라 사람들의 문제 제기 1절에서 3절에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질문을 던지면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여기에 베델 들이사람이사람이이사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사람들이 사람들은 이 바벨론 포에서 돌아온 이 사람 베델 사람들인데 이름이 바벨론식 이름의 사레셀 레겐멜렉 이게 바벨론식 이름인데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식의 이름을 받다 받아 살다가 스룻바벨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겁니다. 이게 바벨론에서 일차로 귀향한 이들은 이 베델이라고 하는 도시에 정착을 했는데요. 그런데 영적인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영적인 의문이. 그게 3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3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자이베들리라는 도시에 정착하면서 살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인 질문이 하나 생겼다 그 질문이 뭐냐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따라 울며 근신하리까 이게 금식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다시 쓰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관례대로 이번 5월에도 울면서 금식을 해야 합니까? 이제 이 질문을 이 베델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의 뜻을 이해하려면 이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생활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을 너무 애통해하면서 그걸 기억하면서 금식하며 절기를 지켰는데 1년에 4번 4월, 5월, 7월, 10월 이렇게 총 4번을 금식을 한 겁니다 그러면 4월, 5월, 7월, 10일 왜 그때 금식을 했느냐 역사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4월에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 둘씩 포로로 잡아가는 일이 발생했더랬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잊지 말자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자기 백성들 하나씩 둘씩 포로로 잡아가기 시작한 그 달을 잊어버리지 말자 그래서 4월에 금식을 했습니다 올해 또 무슨 일이 진행됐는가 드디어 예루살렘 도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허물어지기 시작했어요 성전도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도성이 허물어진 때가 5월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해그 그 5월 우리나라도 뭐 5월 뭐 있잖아요 그해 5월 뭐 있잖아요 그 5월을 기억하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합니다 7월에는 예루살렘의 대대적인 사륙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군대에 서 짓밟힌 그 사건이 7월에 일어났어요 그 7월에 그걸 또 기억하면서 금식을 합니다 10월에는 완전히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그치욕적인그 일을 생각하면서 1년에 네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4월에 있었던 그들의 정말 가슴 쓰라린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금식하고 그 다음 5월에 성전이 파괴된 것을 생각하며 울며 또 금식하고 그 다음에 7월에 금식하고 10월에도 금식하는 그래서 4회에 걸쳐서 금식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과는 상관이 없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4월에 금식해라, 5월에 금식해라, 7월에 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본래 이스라엘 백성이 정기적으로 지켰던 금식일은 1년에 딱한 번입니다. 대속제일 그날만 전 민족적으로 금식을 행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민족이 멸망한 치욕적인 상권을 상기하면서 포로로 잡혀간 후에 몇번 금식을 했다? 네 번을 1년에 금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 포로 한 70년 동안 계속형 금식이 그러다가 이제는 일종의 형식이 이제 되어버린 시간이 많이 지나고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고 다시 고구로 돌아오다 보니까 아니 이 그것을 계속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생긴 거예요. 물론 이거 하나님이 지시한 것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원해서 했던 금식이었고 자기들의 종교적인 중요한 행위였던 겁니다. 자 이것은 꼭 우리 한국의 이제 수요예배 있잖아요. 뭐 우리 교회는 수요예배를 목장 모임으로 모입니다만 은 수요예배 또 오늘 이금요 집회 또금요 기도회 이거와 비슷합니다 새벽기도에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벽기도 드려라 수요예배 드려라 금요기도 해라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수요예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초창기 이 서양성교사가 복음을 전하면서 일주일에 딱한번 예배 드리다 보니까 아, 너무 긴것 같아 그래서 일주일 중에 가운데 날 수요일 날 저녁에 예배드리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수요일 예배가 생긴 거거든. 원해서 생긴 거예요. 또 금요일은 이제 한 주간을 마감을 하고 좀 털어낼 건 털어내고 주일을 기도하면서 뜨겁게 그렇게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면 좋겠다 해서 금요일 기도에도 아마 생겼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좋은 일이죠. 성경에는 없는 것이지만은 처음에 필요해서 행해지던 좋은 신앙적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시간이 좀 흘러가면서 이상하게 습관화되고 형식화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본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계속 해오던 금식이었는데 이제 성전이 이제 절반쯤 완성된 시점에서 이거 계속 금식하는 것이 맞느냐 금식을 꼭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베데레에서 온 사람들이 그 문제를 제기를 한 겁니다. 자, 사람들의 이런 문제 제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4절부터 7절에 이제는 하나님의 문제 제기가 나옵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마에 이르시되 5절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여 끄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자오절만 해봅시다 베드로서 온 사람들의 질문에 의해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1년에 그렇게 금식 했더냐 그러면 그 금식이 정말 나를 위하여 한 거냐 그것도 한번 묻지 아니하시고 두 번이나 질문을 하십니다 그게 그 금식이 과연 나를 위한 거야되냐 정말 나를 위한 거야되냐 하나님이 도로 저들에게 문제를 제기하십니다 자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그게 스며들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에서 그 금식 행위가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볼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진정 없이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어떤 목적에 대한 그런 어떤 종교적 행위가 아닌 뭔가 변질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질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고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한 순전한 열망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이제 금식 좀안 하면 안 됩니까? 이제 이런 제이 배경이 그 속에 담겨졌다는 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금식이 과연 나를 위하여 한 거냐 정말 나를 위하여 한 거냐 그러면서 6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금식 얘기가 아닙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하너희들은 먹고 마심이 너희를 위해서 한거 아니냐 자기를 위해서 한거 아니냐 금식 얘기하다가 먹는 얘기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하나님의 반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너희들이 먹든지 말든지 그건 내별 관심이 없다 너희들 위해서 먹고 너희들 위해서 안 먹고 그런 거지 쉽게 말하면 그들의 금식과 그 즐기는 모두 자신들에게만 초점이 맞춰졌고 주님과의 관계나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별 관심이 없이 그 금식이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날로 삼기보다 어떻게 너희를 위해서 먹고 안 먹고 쉽게 말하면 이가 그러니까 이 금식함으로서 내게 뭐또 얻어지는 게 없을까? 금식하면서 내 문제가 할때 해결 받는 게 없을까? 자기 문제를 위해 놓고 그렇게 금식을 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별 이제 상관이 없는 자기 욕심, 자기 어떤 어떤 이익, 자기 문제 해결 이런 부분을 놓고. 이스라엘사람들이한 그런 모습들을 주님께서 은근히 비춰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동기죠 무엇 때문에 먹느냐, 무엇 때문에 먹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금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동기와 목적이 중요한 것이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해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 먹는 것도 뭐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먹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는 것 이것이 정말 귀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는다면 그 먹는 것도 귀한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안 먹는다면 안 먹는 것도 귀한 거다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건강하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있게 살수 있으니 먹습니다 하며 먹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수종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면 먹는 것도 귀한 일이고 안 먹는 것도 귀한 일인 것입니다 그 목적과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느냐 나에게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맞춰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 자체 또안 먹는 것 자체 혹은 그 금식 자체에 위대한 축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예 명함에 자기가 40일 금식기도 몇번한 사람이라고 써다니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럼 40일 금식은 무엇 때문에 한 겁니까? 명함 만들어가지고 자기 자랑하려고 금식한 겁니까? 여러분 금식 자체보다는 왜 금식을 했느냐 하는 것이 정말 더 중요한 문제겠죠. 이번에 우리 청년들 한 단일 금식 참 잘하셨어요. 우리 아이압에서? 굉장히 이 단일금식을 많이 강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끔 만든 그 무엇을 내려놓고 절제하는 금식. 이게 단일금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을 더 바라보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죠.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 더 주님, 주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주님께 더 순종하고자 하는 진실한 열망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 열망 없이 그냥 행위 자체로서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정말 나를 위해서 금식을 했느냐라고 하나님은 질문을 하십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너무 슬퍼서 성전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그 땅에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금식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진정한 동기나 목적은 사라지고 오히려 그 종교적 행위가 자기 이기적인 목적을 채우는 그런 종교의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일에 대한 관심 하나님께 대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동기를 가지고 금식했는지 척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 한 거냐? 나를 위해 한 거냐라고 두 번씩 반복해서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7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예 서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이게 요점이 뭔가 하면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중요한 게 아니라 청종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순종이 요지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내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기 원하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그때가 어떠냐 즉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예루살렘과 사면 성업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라는 말씀이 7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나의 말을 진정 너희들이 들었을 때 예루살렘이 복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남방과 평원에도 평원에도 사람이 그었다이 이스라엘 남방은 사막 지역이거든요. 네 개버지요. 순종할 때 사막 지역까지 복을 받아 사람이 살수 있었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좋으냐, 안좋하냐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오늘 이 환경 상황 속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느냐 정말 청종하는 삶을 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제기하신 문제는 바로 그 문제였던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에 대한 순종, 청종은 없이 종교적인 행위만 계속 나열하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함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말씀하신 이, 이 죄를 애통해하고 이죄 문제를 좀 끊어버릴 수 있을까? 내가 더 경건한 백성으로 살수 있을까? 이런 목적으로 종교적인 행위, 극단적인 헌신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와 징계가 8절부터 14절에 쭉 나오는데 바로 이 8절에서부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금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했다면 그들의 삶 속에는 마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있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금식한 것은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더 살기를 원합니다 그 동기 때문이었어야 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금식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이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8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금식의 목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라면 그 결과는 뭐냐? 사랑과의 바른 관계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금식의 목표가 수직적인 것에만 머을면 안된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분 앞에 금식을 했다면 그 결과가 나타나야 할 것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들었는지 예배당 안에서는 모른다. 예배당 문을 나갈 때부터 봐야 된다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배를 얼마나 제대로 들은 날을 알려면 삶의 현장으로 가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58장 5절에 이 금식에 관한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한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캐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자, 저기 보면 하나님께서 어찌 이 금식이 내게 기쁨이 되겠냐 그건 내게 절대 기쁨이 안 된다 나를 역겨워하는 것이 될수 있다 이 얘기죠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 이유는 58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 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뭐냐 너희들이 극단적으로 헌신을 하면서 나가서는 싸우고 열심히 여기서 기도하면서 나가서는 도둑질하고 다투고 교회당 와서는 주여주고외쪽고 찬송하면서 집에 가서는 또한파판 뒤집어 엎고 이런 삶이 지속되는 것내 보면서 그게 정말 네가 했던 종교적 행위가 내게 기쁨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얼마나 좋은 종교적인 행위입니까? 금식하고 얼마나 극단적인 헌신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 동기와 목적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극단적 헌신으로 쌓아가면서 나타날 결과는 뭐냐 내삶이 현장에서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금식하면서 서로 싸우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나가서 거짓말하고 열심히 여기서 예비하면서 나가서 형편없는 삶을 살고 그러고도 열심히 금식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가서는 싸우고 미워하고 중상하고 시기하고 여기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레오비 나가서는 저 인간이 막 서로 막서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도대체 예배는 왜 드렸냐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예배를 드렸느냐또 얼마나 제대로 금식을 했느냐는 그 순간에 모릅니다 그게 따라오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와 금식의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자주 설교를 단지 듣기 위해서 듣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하고 들어야 되는데 듣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내가 이 말씀대로 내 삶을 바꿔봐야지 이런 동기가 없다면 설교 듣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성경 읽는 것도 똑같죠 성경 지식 쌓으려고 성경 읽습니까? 물론 또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죠. 종교적인 영적인 도움은 되겠지만 그것이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질문을 좀 바꿔 볼까요? 자, 우리가 하루 세끼세때 식사를 왜 합니까? <웃음> 먹기 위해서 먹습니까? 아니죠. 네 식사를 해야 힘을 얻고 제대로 살수 있기 때문이죠.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먹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먹는 것 자체보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하죠. 우리가 제대로 살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먹고 자기만 합니다. 다른 이는 먹고 형편없는 삶을 삽니다. 이것은 먹는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왜 하나님이 나로 하이고 먹게 하셨을까? 요 제대로 인간답게 바른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먹는다는 결론을 우리는 스스로 얻어야 됩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죠 먹기만 하고 삶이 없으면 안되듯이 성경 공부하고 말씀 들어요 그러나 삶이 없어요 이 말은 나는 하루 아홉 끼를 먹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게 자랑입니까? 내 하루 아홉 끼 먹어요 와 진짜 잘먹네 부럽다 그렇게 아니죠 똑같습니다 성경 공부는 합니다 예배만 드립니다 금식만 합니다 이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걸음 더나가 내게 들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그래서 또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금식도 하고, 그러면서 공동체도 더 품게 되고, 이웃도 더 사랑하게 되고, 복음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이 종교의식 자체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종교의식 자체만은 안 된다. 그래서 참 딜레마가 있어요. 열심히 왜 이렇게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데 왜내 삶은 네안 바뀔까? 난왜 열심히 예배를 하는데 왜내 삶은 네안 바뀔까?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이 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갭을 메꾸는 것이 우리의 성화인 거죠. 성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열심히 하는 종교적 행위만으로 하나님께서는 너 그래 잘했다라고 칭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몸부림쳐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만큼 열심히 삶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르게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소원하는 만큼 하나님 내가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또한 그게 덧붙여져야 되는 것이죠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았던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했던 과거의 그 징계를 이렇게 해상시켜 주십니다. 1 1 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길을 막으며. 그다음에 1 2 절도 한번 읽으세요. 시작. 그 마음을 긍강스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예수님 자들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큰 진노가 망군의 여호학께로부터 나왔도다. 여기 큰 진노가 나와. 하나님께서 크게 분노했다. 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냐. 내가 대단히 화났다. 왜 그러냐. 너희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청중의 삶이 없었다는 거죠. 순종의 삶이 없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를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14절 보세요. 14절 시작.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날에호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습니다. 하시니라 였니라하 하나님은 과거에 쓰라린 역사를 회상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방으로 끌려갔던 것 아니냐 청종이 안 됐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됐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당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로 살림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됐던 것 아니냐 그런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자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의 서두에 무슨 질문을 시작했습니까 하나님 계속 금식할까요 말까요 5월에 7월에 4월에 10월에 금식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거 하는 거안 하는 거 그거 내별 상관 안 한다 너희들 원해서 한거 아니냐 내 관심사는 하냐 안 하냐 그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관심은 너희들이 내 앞에 내 말씀을 제대로 듣고 내 앞에서 제대로 사느냐 어떠냐 여기에 나는 더 관심이 있지 금식할까요 말까 난 그거 토달기 싫다 이것이 하나님의 답이었습니다 하든지 말든지 그건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건 내 관심사가 아니다 내 관심은 너희들이 내 앞에 제대로 사느냐 어떠냐 정말 금식하면서 주님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순종하오자는 그 열망 그것을 내가 정말 원하지 그 종교적 행위 자체는내별 관심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깊이 새겨야 될 그런 말씀이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종교적 형식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하나님 토요일에도 예배할까요? 말까요? 하나님은 사도신경 고백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교동문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본문의 정신에 의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토요일에 예배하고 또 월요일도 예배하고 사도신경 또 외우고 교동문하고 그건 너희들의 결정해라 그건 내가 어? 별 그런 그, 그 관심사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받았던 말씀 그대로 네가 삶의 현장에서 살고 있느냐 그리고 그 사도신경 외우고 토요일에도 예배하고 우리도 예배하는 그 자체의 삶이 나를 더 바라보는 삶이냐 나를 더 사랑하고 순종하게 되는 그예배들한란 말인가 그러면 좋다 그러면 나는 그 예배를 기뻐한다 근데 그런 동기와 목적이 없이 그냥 또 예배드리고 또 종교적인 행위하고 그 반복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회복 진정한 금식, 진정한 예배, 진정한 경건은 진정한 삶의 회복이 있다 진정한 삶의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가리는그 삶의 돌파를 위해서 주님의 사랑이 잘안돼 주님께 헌신이 잘안돼 말씀에 대한 청종이 잘안 되고 한 말씀 가려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이 부분을 놓고 그 돌파를 위해서 금식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하나님 찾는 것 정말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는 극단의 헌신 그것 정말 내 동의한다. 스가라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동기 없이 단지 나 했어요. 나 금식했어요. 나 새벽 기도 나왔어요. 금요 성령회도 나왔어요. 주일 예배도 드려요. 십일조도 드려요. 그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 모든 종교적 행위가 뭘로 연결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계속 연결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연결되면 결과적으로 뭐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순종의 삶이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날교에 좀 금식도 좀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예, 뭐, 좋아요. 뭐, 그런 어떤 고상한 동기나 목표가 아니더라도 금식을 하면 해본다는 그 자체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겠지요 그 자체를 저는 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그래도 3주 동안 단일금식을 했다는 그,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 많이 격려하고 박수 쳐줘야 됩니다 근데 때로는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단일금식하는 자체가 목적이 되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선상 별로 의미를 찾지 못할 때에 그것이 정기지 행위로 질락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이번 주일 예배도 주일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그게 이제는 첫 줄을 맞추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이번 주일 예배를 통해 내가 더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음, 내 삶에 이런 돌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도그 말씀을 내게 주셔서, 내마로 주셔서, 내 삶의 이런 부분에서 돌파가 이루어져서, 주님 앞에 더 순종하며 살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살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나고, 살아내고, 주님 그 은혜를 위해서 제가 이번 주일 예배를 기다립니다. 아멘. 그것이 지금 오늘 서가리 칠장의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음, 우리가 이 종교적인 어떤 열심에서 빠지기 쉬운 함정을 이렇게 콕 찔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7장을 통해서 아 금식 정말 극단적인 헌신인데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목 동기와 목표를 잘 여러분 살피시고 또 내가 주일 예배 드리고 새벽기도 나오고 금요기도 나오고 11조 하고 봉사도 하고 그 모든 동기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할렐루야 예. 하나님과의 수익증 관계뿐만 아니라 그러고는 이 바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우리의 열심인 종교행위를 통해 더 바른 관계로 나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끔 만든 그 무엇을 내려놓고 주님 더 바라보기 위하여, 주님 더 알기 원해서,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해서, 주님 더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 위해서, 주님 극단적인 헌신도 마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어떤 여러분의 헌신도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더 바라보는 사, 주님께 집중이 안 돼. 또 어떤 습관적인 제 문제 때문에 계속 주님과의 관계가 막혀. 여러분, 어떤 극단적인 헌신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금식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지식이 없어. 그냥 교회만 다녀. 자리만 지켜. 여러분, 한번, 여러분, 올인하면서 그렇게 한번 주님 앞에 한번 엎드려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까? 아멘? 네. 내가 30년 시간을 했는데 지난주 말씀처럼 내게는 위의의 경험이 없어 여러분 이럴 때 정말 필요한 것이 한번 시간을 집중해서 정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금식도 때는 필요하다면 해본다든지 그런 어떤 여러분 열심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남이 금식하니까 하고 남이 특세하니까 나도 따로 나오고 이런 수준이 안되길 축복합니다 주님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돌파가 주여 내 삶에 또한 헌신으로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